중간! 중간! 이제 보물 찾기 게임 시작합니다. 시작가니다 시작합니다. 시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시작다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시작다시작다 시작합니다. 시작합 아 현이도 세요 신만드려요 이 와중에. 힘들지지 마요 무친구 아 무친구 아니 장난치지 <웃음> 마 맞잖아 날이들 어, <웃음> 미션 지금 찾고 있어요? 네 준리 시작 아너 와봐 빨리 기훈아, 빨리 기훈아, 자,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기훈아. 괜찮아 틀림없어 어! 어. 잘안들어오 내가 그 다음 킥이 끝어 기다려 어. 여기있어 F-U 어디? 음, 어. 이거야. 이 버튼을 누르는 얘기였어. You know 이 이게, 이게, 이게, 게 이게, 이거야이 이게, 이게, 이게, 이 이게, 이게, 이이라고게이 같은데. 이게, 합니다 보물 교환. <웃음> 부지마 부모님,